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음이 올라가는 멜로디일 때보다 음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멜로디일 때 발성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 연습을 할때 아주 도드라지는 현상이죠. 그 이유는 음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사용하는 신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음이 내려가는 게더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진정하세요. 외부근으로 목을 조이며 성대 과접촉으로 음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우선 그 증상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얇은 성대 접촉과 공간, 그리고 균일한 호흡을 유지하는 감각을 어느 정도 알고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감각은 레슨을 1회만 받아도 쉽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감각부터 찾으셔야 한답니다. 자, 음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컨트롤이 더 어려운 이유는 서로 사용하는 신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이 올라갈 때는 상후두 신경이라는 신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후두 신경이 손상된 경우 고음 발성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목소리의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음이 내려갈 때는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는 신경을 사용하게 되죠. 제 보컬 트레이닝 경험에 의하면 음이 내려가는 멜로디를 컨트롤하는 것이 음이 올라가는 멜로디를 멜로디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거의 3배 이상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서로 사용하는 신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음이 올라갈 때는 상행, 음이 내려갈 때는 하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음이 상행할 때보다 하행할 때 3배에서 5배 정도 더 집중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 어떤 신경을 사용한다 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집중력입니다 웨이트 운동이나 골프 그리고 발성 같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바로 피치 모음 세기인데요 이 컨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위해 먼저 찍은 컨텐츠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중요한 건 음이 상해 행할 때보다 하행할 때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집중을 하며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노력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언덕으로 무언가를 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며 점점 가팔라질수록 힘이 점점 추가되어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려올 때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힘을 유지하면서 급작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데는 훨씬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할 거예요. 마치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것은 쉽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게 훨씬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컨텐츠에 나온 피치 모음 세기를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음이 상행할 때보다 하행할 때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말이죠. 음이 하행할 때 밸런스를 깨뜨리는 요인 중 세기, 즉 볼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음을 낼 때는 온 집중을 다해 소리를 내고 음이 하행할 때 호흡의 긴장과 나머지 부분들을 다 놔버리는 거죠. 마, 마, 마, 마, 마,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 마, 마, 마, 마, 마. 이런 식으로 모두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피치 모음 세기를 조정해주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녹음을 하고 다시 들어보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